바라밥을 찾아라, 혼박진 그 나를 주고 먹어라. 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리고 기다리던 음, 돌아온 머루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직입니다. 진짜 간만에 바라밥이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간만이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네. 오늘은 라면이 땡겨서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옆에서 있던 삼겹살까지 해가지고. 해치워보려고 하는 바라밥입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오랜만이어서 바라밥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다 까먹었어 어쩌다가 바라밥을 찍, 찍으려고 결심하셨나요? 아 저는 혼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문득 오늘따라 바라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밥을 다시 개장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척척 하더라고 근데 원래 내가 바라밥을 그동안 잘못 찍었던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약간 이게 어, 그래도 그나마 먹방인데 음식 메뉴보다 대화 주제를 더 궁금해 해가지고 아다음에 무슨 썰 풀지? 하다보니까 부담돼가지고 썰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안 찍게 된것 같아 겉면 첫 먹어 온다 신부가 팅하느라 이게 부었네 음, 첫 인상은 그냥 뭐 그냥 거냐 그래서 애초에 내가 바라밥은 풀영상이기 때문에 조회수나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뭐 기대하지 않고 시작했던 건데. 매니아 친구들이 너무 많아진거야 한밥 친구 봐봐 일하면서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는다는 친구들도 있고 먹을 때 진짜 30분? 뭐 15분? 짧게는? 그렇게 틀어놓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되게 고마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잘내 영상이 쓰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예쁜 곳에서 먹어보는데 어때? 곧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해서 아. 겉면 맘에 안 드네 아 매워 청양고추도 있거든 아 지금 내가 먹을까 말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다답해 하는 친구 있겠다 그치? 청양고추 먹는 다 지금 매워서 그래? 이해해줘 뜨거울 때 매울 때 뜨거운 거 먹으면은 힘든 거 너네가 알잖아 이거 무슨 김치인 줄 알아? 무슨 깍두기에? 예? 어울리시려 <웃음> 친구네 김장김치 할때 따라가서 도와주고 나서 받은 깍두기야. 사실상 내가 도와준 건 없어. 우와, 어, 맛있겠다! 어머님 직접 채 써신 거예요? <웃음> 이러고 그냥, 얼떡대고.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인 것처럼 하고 왔어 근데 깍두기까지 주셔가지고 깜짝이로 받았지? 날 푼수로 마시, 보셨을까 왜 싱겁지? 겉 면이 싱겁나 원래? 나 원래 되게 꼬들면 좋아하는데 꼬들면은 식감은 좋은데 면에 양념이 안배있고 퍼진 면은 식감이 안 좋은데 잘배있단 말이야 그걸 딱 어떻게 맞출 방법이 없을까? 어렸을 때 갑자기 생각났는데 식사 예절을 배우잖아 어떻게 배웠어 너네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난 늦둥이여서 큰언니랑 작은언니가 날 엄청나게 우리 엄마보다 더 각별히 날를고 뭐 어떻게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은 소스가 있으면 내 이렇게 찍어 먹잖아 근데 어허!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땐 소스를 떠서 너의 음식에 가져다 대야지 이런 거 방금거좀 오바해서 m s s 지한거 음식이 가면은 다 같이 먹는건데 이렇게 양념이 이 2, 저리배고막 섞이고 하니까 더럽다고 따로 떠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는거야 체할뻔했네 나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체할뻔했어 진짜 음... 누구야? 뭐랬지뭐 음식 먹으려고 왜 젓가락 이렇게 갈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렇게 뜰때 중복하지 말라고? 누가 뜨고 있을 때 복잡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선 맞물리지 말라고 그리고 어른 손가락 위로 가지 말라고 어른 팔 위로 가지 말래 그래서 나도 잘해보겠다고 이러고 뜨다가 아욕 나올 뻔 했다 이러고 뜨다가 소매에 김치 다 묻은 거야 엄마가 그냥 먹어 그냥 이러고 큰언니랑 어릴 때 가르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 채하고 소에 고춧가루 다 먹고 내가 지금 언제 먹나 답답해하는 친구들은 내 라면만 보고 있고 어우 뜨거 내가 맨 처음 맨 처음 초장에 초반에 바로밥 처음 했을 때 친구들이 제일 많이 말하, 말하는 게 쩝쩝 소리 그만 내라 했랬거든 아우 난 쩝쩝 소리 내는 게 제일 맛있던데? 나만 그래? 이거 조금 의식은 해볼게 하나가 생각났어. 난 진짜 썰 자판기인가 봐. 학생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예. 우리는 보통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고 집에 가져가서 먹잖아. 근데 어렸을 때는 길에서 놀이터 이런 데서 먹었다. 나만 그런지 모르는데 애들이랑 물 받아가지고 학교 학교 놀이터 아니면은. 뭐, 어디 그냥 앉을 수만 있으면, 뭐 엉덩이만 닿기만 하면, 거기가 내 식당. 뭐, 사람들, 뭐, 그렇게 지나다니고 그런 건 아닌데, 되게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애들이랑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었어. 라면을 먹는데, 내가 그때, 좀 통통했어가지고, 막, 뭐, 고도비만이 막 이랬었거든? 근데 이제, 좀, 자기 좀 날씬, 날씬하다고, 좀 이렇게 뻗, 뻗은 애들이 있었어. 걔랑 같이 라면을 먹었는데, 걔가, 내 라면을 딱 보더니, 어, 너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나랑 아, 난 지금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막 이래 아니 근데 내가 먹을 때가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야 라면 먹으니까 생각나는데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그러길래 이번에는 먹는 척을 하고 안 먹어보자 양을 그대로 한 유지를 해보자 내데 머리를 썼어먹청하고 냅뒀어 근데 걔가 계속 이번에도 아, 거의 다 먹어가네? 완전 많이 먹는다 난 조금 남았, 난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래, 나안 먹었는데, 아까부터 똑같은데, 아까부터 양 똑같은데, 안 먹었는데, 응, 응, 응, 이랬더니 얘가, 그래? 그리고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걔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 내가 반증하려고, 어? 반증해내려고 그렇게 머리를 섰는데, 걔는, 아, 그래? 하고 말아. 와. 이 무슨 무의미한 무료이야? 놀림은맨 그렇게 안.. 만는데 내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은 계속 그냥 너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리고나 계속 이상한 취급하고 내가 지금 당신들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이 기억으로 어렸을 때 돌아가 지금 이 기억 그대로 어렸을 때로 돌아가가지고 굳전 야 그렇게 대체안 한다 이러고 속으로 생각하잖아. 음다 퍼져가지고 면이 끊긴다. 뭐야 겉면에 버섯도 있네. 버섯 보여? 나 걱정나.. 걱정 안했겠지만 궁금했을 것 같아서 나 원래 깍두기 안 먹고 배추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친구네 어머님이 해주신 거 깍두기 너무 맛있더라 깍두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게 돼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늦둥이잖아 늦둥이 막내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나는 항상 어린애 취급 받았거든 막이게 지금 내가 어디 뭐 무리에 가도 뭐사회에사용을 하면서 어디 무리에 가도 항상 나는 어린애 막내 역할이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다보니까 어느새 내가 언니가 되어야 되는 시기도 오는 거야 그게 너무 낯설더라 항상 나는 챙김을 받았고 몇 살이야? 어나몇 살? 어 좋을 때다 야 이러면서 막 그걸. 아너 너무 애기다 너무 어려워 이런, 이런 취미이 너무 익숙했는데 이제 어느새 나도 더어린이들 내가 챙겨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나 그걸 막 부정했다? 아니야! 나 피터팬이야 나 아직 어려워 나 피터팬이야 나 존나 어려워 나 아직 애기인데? 응애인데? 아 응애에요! 이랬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어 아가! 언니가 말이다 다해봤는데그 새끼는 쌍놈이야 놀지마 이러고막 언니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언니 역할을 좀 <웃음> 해주고 막뭘 <봐. 웃음> 그렇게 좋아봐 어나저박질 이렇게 하는 친구 봤거든 <웃음> 너무 신기하다. 뭔가 그게 정이 떨어지고 보기 싫은 부분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어왜젓도 저렇게, 저렇게 하고 막 뭔가 유심히 보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난 되게 그 신기해서 더 보고 싶어 계속 밥 먹여서 보, 보, 보고 싶어 왜 끊겨 사실 지금 저한테 이게 야식이에요 사실 지금 폭식 중 왜냐? 아까 밥 먹었거든? 근데 지금 한참 내가 그럴 때라서 한참 지금 키끌때라가지고 그래서 그래 떨어지는 꿈꾸고 막 그래요 가끔 <웃음> 장난이고 그.. 그날이야 그날.. 알면 선물 물어 거의 365일이 그날인 것 같지 않아? 갑자기 빡치네? 365일이 하기 전! 하는 중! 끝나고 바로 또 하기 전! 하는 중? 끝나면 바로 또 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평생 이거리만하나 끝날 것 같아 인생이 어쩜 이래. 콧물이랑 쩝쩝 되는 거 좀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참기가 힘드네? <웃음> 아, 나 그리고 이거 영상으로 다음에 찍을랬는데. 아닌가? 미리 말하면 안되나? 궁금하게 했으니까 힘들어 줘야 될거 아니야 약간 내가 되게 편한 이미지잖아 개극해잖아 개극해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돼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좀 이렇게 장난 쳐도 얜 받아줄 거야 친근하기도 하고 <웃음> 그래서 모두가 뭐다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내 심기를 건드리는 싹퉁 바가지들이 있어 그면 나한텐 그게 되게 많았다?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 느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느끼려고, 아니 믿고 싶어서 일부 내가 기억 조작하는 게 아니라 유독 나한테 되게 만만하게 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어 비유이한참 옛날에부터 나도 모르게 자기 방어하는 습성을 점점 터득하는 거야 옛날에는 약간 착한 사람 커플에서 걸려가지고 아 마음껏 아, 욕해주세요 아, 제가 그렇죠 봐아 이러고 막 말았다 그리고 집 가서 아 씨발 너무 <웃음> 이렇게 이 말았다? <웃음> 왜냐면, 보여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가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소신 발언을 했을 때 시한폭탄을 던져둔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고 내 의미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난저 동그라미라고 말했는데 뭐? 세모? 아니 아니 동그라미랄까 그러니까 어쨌든 세모라는 거잖아 이렇게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아무튼 그렇게 전달이 될까봐? 그리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 생각에 대한 반대의 견인 사람이 있어? 근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틀린 걸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아 그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 의견이나 소신바랑 그런게 하는 게 나한테 뭔가 시한폭탄을던져준 느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하게 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람이 해탈을 하고 하나둘 그냥 다 포기하고 에이..뭐 어때 그냥 그런갑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마인드를 갖고 살았다? 너무 편해 나 원래 영상에서도 막아이 존나 막 어쩌고 이렇게 존나도 안하고 안하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어우..너무 편해 그리고 옛날에 누가 나한테 외모 비하를 하거나 제가 통운이 없는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모른 척 하거나, 못 들은 척 하거나, 무시하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뭐, 데미지는 없어. 왜냐면 나한테 너무 익숙해서, 데미지가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거는 진짜 콕 찍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무례한 거다, 이 새끼야. 라는 걸 짚어주기 위해서,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 그쪽도, 그, 냥 그쪽 얼마나 잘라줬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음 이렇게 말을 해야겠구나 했지 그래서 가끔 인스타 스토리에 나 맞짱 객관을 <웃음> 어 뭐야 카메라 왜 전멸해? 그 소리 없나? 그거를 올린 적이 있거든 왜 올리냐면 같이 좀 욕해서요! 이 새끼 같이 패줘요 이게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니고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런 새끼가 되지 마, 마세요 이런, 이런 느낌?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세요 이런 느낌도 있고 뭐 경각심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지 창피한 거꼭 주고 싶었어 아유 야! 네가 얼마나 창피한 짓을 했는지 봐라! 이러고 음, 다 먹었네 얘들아 근데 큰일 난게 카메라 배터리가 지금 뜨거워졌나? 얘들아 나 원래 말하면서 먹으면 음식 잘못 먹는데 오늘은 맛없다면서 다 뚝딱해버렸다 로켓 배송으로 시킨 청양고추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난 청양고추가 너무 좋아. 이제 없으면 밥못 먹어. 음, 4개밖에 안 남았어. 아껴먹어야 돼. 여러 아빠다리 하는 거안 좋대요. 저 아빠다리 맨날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싶어서 생각났어. 아빠다리가 관절에 진짜 안 좋대요. 저는 관절이 안 좋을 사람이 아닌데 뭐 움직임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관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아빠다리 많이 써서 그런 거 같아. 으흠 e x 어 뭐하지? 씻고 보통은 씻고 촬영을 하지 않나? 안 씻고 촬영해? 일단은 씻고, 응 씻어야지. 응 음. 인스타 DM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니다. 아 이러면 또 말해달라 하겠지 아 이거 말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데 왜 항상 말부터 뱉어? 이 멍청아 그니까 러왜 그랬니 여정아? 아니 사실 방금 DM으로 맨날 나한테 이상한 메시지 보내시는 사람이 있거든? 주의적으로? 같은 사람이? 근데 진짜 하다못해 자기 성기사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막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개극해잖아 아니 개극캐를 보고 왜그 지껄 보내지? 취향이 개그인가? 성적 취향이? 왜? 그냥 걔입장에서 그냥 여자는 그냥 오케이, 만사 오케이겠지. 근데, 문득, 막, 막, 그런, 인스타그램만의 그런 여자, 뭐라 해야 돼, 이걸?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내가 뭐라, 야, 여캠이라던가, 뭐, <웃음> 나처럼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컨셉으로 잡으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변태새끼들이 모일까 이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야. 나도 이렇게 진짜 개꼬이는데. 응? 음. 그래서. 아 싫어. 아 미안. 밥 먹는데 개미애겠네 아우, 힘들어. 딴 생인가 암튼 그랬다고! 그니까 러와지금하가 나한테도 이렇게 오는데 다른 그 응? 예쁜 컨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또 많이 올까 에휴 고생들 하시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 얘기할래 이제 밥 없이 고기만 먹으니까 어? 고기만 먹으니까 아주 더 맛있네 더 맛있어 아 빨리 진짜, 진짜 충분해 지금 몇분 됐어? 나 찍은 지 애들 나이제 그만 먹을까? 나 이제 그만 먹을게 애들아 이거 랜더링또 돌리고 이렇게 빨리 올리려면 또 오래 걸려 응또 어? 늦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썸네일 잡아보자 어떻게 될? 됐 이제! 끊어! 그만 하자 이제 아 오늘 나랑 밥 같이 먹어줘서 고마웠고 다음에 외롭고 심심하고 적적하고 밥친구가 생각나면 이 혼밥친구 바라밥을 찾아줘 다음에 또 보자 얘들아 즐거웠어 나 이제 간다